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많이 힘드시죠?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투표입니다. 다가오는 선거 여러분. 중요성을 알고 저희 투표하길 바라는데요 지금 코비드 i d 1 9 때문에 나가서 투표하는 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네,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, 하지만 저희에게는 우편 투표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메일이 오고요 그 메일이 오면 은 거기다 사인을 하시고요 사인하신 그 자기 투표를 가지고 그냥 우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표는 프리입니다 하시, 그러니까 가장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투표가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고 저희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 선거에 누구 뽑으실까요? 아, 그건 알려드릴 수 없지요 하지만 저의 투표 한 장의 소중함은 알고십니다